집중력을 요하는데 집중력이 제일 떨어져 버리지. 수난의 네. 문제가 있으면. 저도 그게 제일 문제였었으니까.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자주 봐요. 아, 그러게요. 네. 저번 달에도 보고. 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2년, 2년 전인가. 2020년. 네, 아마 그때 음. 여름 때쯤이었을 거예요. 왜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음. 잠으로 고생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자고 나면은 같이 엄청 졸리고 음. 뭐라 하더라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고 났는데 오히려 더네 병원을 가서 음. 수면 도안 검사를 한걸 받아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면무호흡증이다 음. 이러길래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음. 이제 그 수면무호흡증을 음. 좀 치료할 수단이 좀세개가 있더라고요 음. 첫 번째는 이제 수술적 그 수술적인 게 있고, 음. 두 번째 양압기.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강 보조장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양압기는, 음. 저가 20대인데, <웃음> 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505기를 웬 말이야. 아니, 잘때 20대인데 막, 그막 산소호흡기 달고 살면은 그렇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수술을 받자니? 솔직히 이게, 후길들을 보면, 뭐, 이렇게, 다시 재발했다, 뭐 이런 음.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결국, 이제, 좀 간단해 보이는, 음. 이 구간 보조장치를 찾다 보니까, 음. 이제, 여기를 어떻게, 저, 열심히 찾아서 찾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제 이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근데 좀, 서울에 유일하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음. 찾았죠, 네. 음. 잘때 음. 일을 많이 갈더라고요 어, 괴력이 그러고, 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질이 아무리 텐트해도 이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 다 갈아먹더라고 이빨이 음. 정말 어 특이하게 많이 부셔먹어가지고 네 진짜 창의적으로 어. 막 부셔먹어가지고 <웃음> 상상도 할수 없는데 막 깨먹고 어. 그래가지고 어. 여러 번찾왔었죠왜 음. 부셔질까 이제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소재도 바꿔보고, 뭣도 바꿔보고, 한, 휙, 한열번 이상 왔죠? 그쵸. 더 왔나? 열번 이상은 없었거요 음... 진짜로. 나를 믿고, 그걸 맡겨주니까, 아, 네, 나도 최선을 다해서, 네. 뭔가, 어,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뭐 디자인이 좋아도 효과가 없으면 아무 꽝이지 않요 그죠, 그죠. 어. 그러면그 힘들었던 게 이걸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은 확실히 그 코골이가 줄었어요. 그때 한창 잠버릇이 심해가지고 음. 자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와가지고 이불 이렇게 해주는데 갑자기 음. 제가 막막 막 아빠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를 르면서막 이러다 가 다시 잠들었대요. 음. 그 정도로 이제 막그 잠버릇이 안 좋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막 온몸에 흥건해요. 땀, 네. 식은 땀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흡증이 심해서 네. 숨 쉬려고 하는 그런 네. 몸부림이 아...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음. 좀 쓰고 나서부터는 음. 그런 게좀 많이 없어졌죠 그 무흡증이 있으면 학습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음. 제가 중학교 때 음. 중고등학교 뭐 재수까지 했는데 아무튼 음. 공부할 때 항상 제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잠만 자네. 수업시간이 계속 자.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수업 듣기 싫어서 자는 게 아니라, 어. 이게 그냥 불가항력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에 빠져 있는 거 제가 원해서 자는 게 아니라, 잘 수밖에 어. 없어서 자는 거거든요 그냥 저절로. 네. 어.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음. 이제 그냥 단순히, 아, 쟤는 맨날 잔다. 음. 나 저도 그랬어요, 그냥. 아, 나는 왜 공부하라? 왜 잠만 자게 말하지? 그랬었어요, 진짜. 음. 좀, 그런 게좀 많이 힘들었었죠. 음. 근데 이거 하고는 수업시간에 앉아있지? 어, 이제 수업 들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이제, 여러분 잘 나시고, 네. 어, 졸업도 잘하고, 네. 좋은 직장도 얻으시고. 감사합니다. 바이오드도 덕분에 좋은 직장을 얻었다. 아,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날이 오기도. <웃음> <웃음> 아, 그럼 그때 또하한번또 응. 하러 와야겠네요. 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